<웃음> 손가락에서 노래가 나와. <웃음> 어떻게 할게 알겠지? 어떻게 할게알겠냐면 옆에서 세차하는 아저씨한테 물어봐서 알아낸 꿀팁이야. 꿀팁이 아니고 순서인데, 음. 처음에 물을 뿌려. 음. 그 다음에 스노우폼을, 스노우폼이라고 있고, 하얀 거품 나오는 걸 갖다가, 그거를 차를 뒤덮어. 그 다음에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내가 가져온 스펀지로 갔다가 닦는 거야. 마핑을 해. 그게 다 끝나면은 물로 갖다 씻어내. 끝이야. 나 근데 그걸 모르고 그막 뭐지? 거품 달린 솔 있잖아. 그걸 했었거든. 근데 그걸 절대 하면 안 돼. 그건 기스 는다 돼. 기스도 기스인데 사람들이 그걸로 휠을 막 닦았, 닦거나 타이어 닦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로 차를 닦으면은 기름이랑 회 색깔로 막 차가 뒤덮여 나는 그걸 뭘로 그거 썼다가 망해가지고 괜히 가져간 걸 써야 된다는 거지? 그렇죠 옷부터 버섯에 끼는구나 아, 발급비는 따로 없지만원 그대로 충전된 거 나오고 네. 다음부터 와서 뭐 오늘도 다음부터 충전해 주실 때는 10% 이상씩 들어가거든요 뭐 음. 처음에는 적용 안 되고 그다음 만 원부터 혜택이 들어가요 만원 음. 단위로 보통 이제... 또... 처음에는 차한대 따지는데 만원 정도 쓰시고요 네. 실내까지 하실 거면 한 5,000원이나 2만 원 정도 충전하시는 게 아예 너무하게 처음에 2만 원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. 2만 1천 원 충전 됐고요 혹시 다른 거이제 네. 이게 사용법이나 이런 거 안내해드릴까요? 이제? 하다고 그러지, 미끄러지네 누구에? 뿌려! 고 전체! 덮고 <웃음> 아, 는 거야? 어 뿌려. 드릴이, 어, 여기가 너무, 닦기가 힘들었고. 볼땐 이쁜데, 닦기가 까다롭네. 네. 그래. 세척해야 돼, 오빠. 짐을 대충 치우고. 나는, 그냥 이런 물기를 지금 벌레로, 응. 여기. 가죽 시트 말고 이런 데 있잖아. 이런 데 먼지 한번 닦았고, 여기 이런 데다 닦고, 그리고 이거 꺼내가지고 털고, 끄집어낸 다음에 저 청소기 쓰면은 한번 쓰는데 천일 정도 하거든? 그거 뭐 쓰면은 먼지 조금 더 빨아들이고, 그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. 담배야? 어? 담배. 담배? 담배? 어째, 아니어 <웃음> <웃음> 소리야, 보조 배터리잖아. 이이브리쉬가 지능이 남은 가지 음. 플라스틱으로 고급스러 보이는 배리긴 한데. 여기다 뭐 쏘지면 이걸로 바로 해야겠다 그지? 아, 진짜 깨끗하다. 진짜 오래 걸리지, 생각보다. 응, 예, 한 시간 걸리지. 한 시간? 시각, 한 시간밖에 안 걸리지. 한 시간 넘겨버릴 때가 많더라고. 아, 근데 마지막에 나는 그거 할때 제일 기분 좋아. 왁스. 칙 뿌리고 닦으면은. 오세요. 오세요. 오세요. 사람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자꾸 보고 있더라고. 세차 할것시지 세차... 해 그게 제일